조사에서 토의한다 토이, 했잖아요. 근데 여기서 이전 이슈에서 토의된 거였으니까 약간 C 다음에 b라고 본거 생각했어요. 그리고 나중에 이런 다종 이런 것들이 다 끝나서 이렇게 디스마케팅 테크닉이라고 한거를 생각했어요. 스디맨 슬튼. 음. 사실 근데 약간 솔직히 확신 없었는데 C 음. B 일단 C b 인걸 알았어요. 네네. 잘했어요? 근데 이게 지금 마케팅 얘기라는 거잖아요. 그죠 결국에 예. 이제 마케팅에 대한 프로세스를 알면 이제 조금 더 예, 좋을 수도 있죠 왜냐면 어, 그래 내가 좀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한 글을 보는 느낌 이런 것들이 또 독해할 때 자신감도 주거든요 음, 그래서 예 나쁘진 않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예,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보면서 숲을 보면서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나무를 좀 찾으면 훨씬 더 좋겠죠 예, 그래서, C에서는, 여기선... 더 네. The p r o d 예. 그리고 여기서 어 n 프로 p r o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. 어 n 프로 product, t 로 가는 거죠.